20억 하던 아파트가 다시 34억의 거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두달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는지 모른지 몰라도 두달 사이에 거래가 없었던 거래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최고가 대비 50%다 60%다. 전세가격 마찬가지 60%다 70%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보고 있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프로테지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두산이부 전세거래 마찬가지 15억 하던 아파트가 8억으로 거래가 되었고 s k 리더스 마찬가지 전세가격이 14억 5천 하던 아파트가 8억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산이브제네스 마찬가지 거래가격이 24억 5천 하던 아파트가 18억 9천, 25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20억 2천 하던 아파트가 15억 5천, 24억 이십사억 5천 하던 아파트가 19억으로 내렸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의 대장아파트들은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승구의 아파트는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에는 아직도 범사만삼을 구입해야 된다. 아파트 띄우기 작업을 하는 댓글들이 보이고 아파트 띄우기에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도 2014년도 15년도 12억 14억 16억 하던 아파트 20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은 22년 5월 달에 갑자기 41억 거래를 하고 계약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3년 3월 341억이 실거래가인지 뭔지 묘하게 알지 못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일단 거래가 한번 되었던 아파트를 가지고 최고가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저조차 마찬가지 모든 유튜브들이 최고가 대비를 가지고 가격 하락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거래 내용이 자전거래인지 사기 거래인지 단지 하나는 알수 있는 것은 국토실거래자료에 의해서 직거래로 거래를 했는지 아닌지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란 얘기를 빼고 중개거래를 했다면 그게 또 실거래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돌아갔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유튜브와 뉴스,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 전화상의 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여기저기 전화 한 통화 두 통화로 해서 돈을 쉽게 1억 2억을 벌수 있고 몇 천만을 벌수 있으면 그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실제 거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정보, 소위 말해서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 뱅크 매매 시세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각기 다른 내용으로 한국부동산론에서는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상한가가 25억, 하한가가 21억, 그리고 KB부동산에서는 똑같은 매물을 가지고 하한가가 22억, 8억, 상한가가 23억, 용산뱅크만 상가지 평균가액이 20억, 21억, 22억 이렇게 다 틀리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상위 평균가와 상한가, 하한가를 갭 차이를 무려 1억을 두고도 틀리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1억이나 5천만원이나 2억이나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액을 줄이고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런 실거래가를 가지고 과연 일반 서민들이 믿고 정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그렇듯이 돈이 몰리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거기서 사기꾼과 투기꾼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소위 지역에서 대장아파트로 불리고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아파트들이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자전거래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계약 취소 사건 그리고 돈 1억 2억을 몰으려 하면 뼈 빠지는 상황에서 20억과 41억의 갭 차이, 엄청난 갭 차이입니다. 10억도 마어마한 돈이지만 20억 가까운 갭 차이를 내면서 계약 취소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20억 하던 아파트가 다시 34억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찾아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거래된 아파트들 그리고 이외에 유사한 사건 외에도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신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새롭게 거래된 아파트들 유사한 사례들 사기를 쳤다는 느낌의 아파트 거래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사기를 칠줄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부동산 일을 했던 분들이 서울에 가서 부동산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분양으로 일부 돈을 벌고 저한테 서울에 와서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없냐고 얘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국의 친구들이 다 있고 다양하게 얘기들을 들어보지만은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 서울 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해 모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서울은 자다가도 코베가는 도시가 아니냐. 굳이 내가 서울까지 가서 대부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대구에 보리문디들이 살고 단합이 잘 안되는 동네에 그래도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고 음식값이 가 저렴했고 그리고 술값이라든지 경유, 휘발유 모든 물품들이 저렴했던 도시였습니다. 뭐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를 가보고 그제도를 가보고 소도시든 대도시든 관광지를 가봐도 대구만큼 저렴하게 모든 것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에 범죄자가 있는 놈들 상대로 해서 사기를 찾는 것도 죄가 되냐요 수십억을 보고 수백억을 벌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뭐 그렇게 옛날에 나온 뉴스를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현재 두산 이부 예전 2018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르면 17년 18년 늦으면 19년 20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 계속해서 두산이부의 10억, 20억, 30억짜리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산이브 제네스 2022년 거의 거래가 없는 것처럼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3일 중개거래로 해서 41억의 아파트가 계약 취소를 했는 사례들이 뻘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3월까지 거래된 아파트들, 도산리부 아파트들은 일제 20억에서 19억. 일부 거래가 있어졌고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22년을 비교해보면 많은 거래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은 이 거래량의 거래는 여유가 있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금매물이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을까요? 그리고 달서구의 대장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9억에서 1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가 상승하면서 10억, 12억까지 상승했는데 나홀로 15억, 17억 2천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거래는 아니면 이두 분이 아파트를 거래했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여서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했을까요? 그리고 2019년, 20년, 소위 말해서 20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이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다. 현재 이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수 있다. 지금 구입하지 못하면 평생 구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평균적인 거래 금액보다 이 3억을 더 주고 구입하는 사례들, 3, 4억을 더 주고 구입하는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는데 3억에서 5억을 더 주고 실제 거래를 하고 10억을 더 주고 거래를 하고 20억을 더 주고 거래를 하는 바보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대부분의 거래들은 대부분 사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래된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지를 49% 하락, 50% 하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하락률을 계산해 보면 아파트 가격이 일부 오를 시절에 대부분 구입을 했는 것과 동일합니다. 빠르면 18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고 조금 늦으면 19년, 20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건세건네건의 거래량뿐이 되지 않지만 예전 거래 금액,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의 거래 금액으로 구입했는 사례다. 그리고 마이너스 49%, 49%, 48%라고 얘기하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49%, 5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적어도 25%에 준하는 거래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할인율 자체가 그렇게 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 49%, 60%는 대부분 최고가 대비 사기 쳤는 것에 저도 놀아놨고 모든 유튜브들이 놀아나서유튜브의 조회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사례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 한번 정말 아파트가 마이너스 50% 60% 40% 하락 했는 줄 알고 또 한번 구입했는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저는 단한 번도 방송은 이렇게 했지만 은 아파트 구입은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미분양 할인 판매하는 것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뭐 저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유튜브들이 바보가 되고 나의 방송이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마냥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런 방송을 보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 분들 전화통화를 해보지 않은 분들 만나보지 않았는 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40%, 50%라는 방송 매체의 얘기들만 들고 동디를 들썩들썩 거리다가 결국은 부동산에 쫓아가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되었다. 결국은 예전 금액으로 오르는 금액에서 다시 구입하는 사례가 되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시베리아 들판에서 먹이를 사자 허슬렁거리는 하이에나와 같은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돈이 몰리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사기꾼은 무조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